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피터린치 원금을 348배로 불린 방법 이 어, 방법을 적용해서 한번 텔레피십스 어, 제주 반도체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피터린치 이분은 어, 이분이 발견 어, 발굴한 지표는 PEG죠 어, 펄을 성장률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이소형주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버신 분입니다 이소형주가 고속 성장을 하면서 348배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은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이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90년도에 46세의 나이로 은퇴를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투자의 사례 보시면 애플이 1500배 33년간 또 삼성은 31년간 300배를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이 애플 같은 경우에 아주 어렸을 때에 투자를 했다면 뭐 1,500배 가량의 수익률을 얻었겠죠. 그래서 이분은 이린치는 저성장 대형 경기순환 회생 자산주 요런데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는 고 소형주 소형주가 고속 성장을 하면서 큰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큰 수익을 낸건요 소형주죠. 그리고 이 이분은 자신이 잘 아는 분야, 생활 밀착형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신의 생활 주변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줬던 분이고, 중소기업에 투자를 해서 아주 큰 수익을 냈죠. 그 기업이 매년 이제 고속성장을 하면서 크게 수익을 얻은 분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 투자라고 강조하신 분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치과의사가 제약 의료기기 의료장비 또 치과 관련 부품 관련주 등에서 찾아보면 이제 자신은 이 강점이 있는 분야죠 하지만 또이 치과의사가 뭐 반도체 또 철강 2차전지뭐 이런 데에 투자한다 그러면 물론 전문 지식을 가지고 아니면 뭐 분석을 충분히 했다면 하지만 자신이 잘 아는 분야가 더 오히려 더 강점이 있다 뭐 이런 뜻에서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서 찾으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던 분입니다. 어, 그리고 이 피터린치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을 발굴 했더라도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하려면 그 기업을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pg 의 개념을 어, 어, 말 예를 들면 우리가 같은 퍼 어, 퍼가 10인 기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a 기업은 연 5% b 기업이 20% 연 성장을 한다면 같은 퍼에도 우리는 b 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pg 0.5 이하일 때 계산해서 0.5 이일때 매수를 하고 매도는 1.5에서 2 이상 되면 매도를 하라 어, 이런 그 pg 지표를 말씀하신 분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 을 텔레치스 제주반도체 한번 pg 분석을 해보면 어, 먼저 텔레치스 퍼네배 제주반도체 퍼네배 수준입니다 현재가 기준으로 텔레치스 가 22년도 3분기까지 3500원을 벌었고 얘는 21년도 521원을 벌었었습니다 그래서 EPS 증가율 586% 그래서 얘를 나누면 퍼로 나누면 0.01이 나오죠 얘는 0.03이 나옵니다 제주가 그래서 텔레치스가 6% 올랐지만 얘에 비해서 PEG로 봤을 때는 아직도 저평가 받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얘는 이제 1,900억대 1,400억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PBR이 얘가 다소 좀 높아졌고 부채도 텔레치스가 약간 더 높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 텔레치스는 200일선을 완전히 이제 돌파를 한번 했었다가 윗꼬리가 달렸고 대량거래량을 한번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대량거래량이 터지면 무조건 이제 지지라인을 봐야죠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가 13,000원대입니다 그래서 요 3,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제 더 강하게 다시 갈 수도 있는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텔레시스는 2대 지주가 LX 세미콘입니다 그리고 국내 차량용 반도체 1위 기업이고 관련 테마로는 자율주행 애플카 펜리스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이제 이런 제그 이미지 상의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텔레시스입니다 그리고 제주 반도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2월 달에 작년 이제 12월 달에 한번 그 대량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한번 시세를 내준 뒤에 거의 뭐 이제 다빼 버렸죠. 이 상승 시켰던 이 거래량 가격대까지 3,700원 밑으로 내려가면서 어요 지금 전 저점 부근에서 반등하면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낸드 양 메모리 비중이 71%를 차지합니다. 전체 매출에 그리고 동행복권, 로또 관련주고, 어, 이 단일 제품의 비중이 높다는 게 단점이죠. 이게 왜냐하면 이게 뭐잘 팔릴 때는 어, 갑자기 이제 이 순익이 급증하지만 또 이게 안 팔리면은 한 번에 이제 매출이 확 떨어지는 이런 게기 때문에 제품이 골고루 분산되어 있을 때좀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제주. 어, 그리고 이 피터니치는 대부분 개미 투자자들은 자신이 잘 알지 못 알려 알려지지 않은 기업에 투자하려면 좀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미 상당히 알려져 있는 대형 성장주 대형 주같은데에 비중을 더 크게 가지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피터린치가 한 얘기는 기관이나 펀드 매니저들이 수십 명이 매일 대형 주는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저평가 기업을 발굴하기가 쉽지가 않다. 하지만 어, 중소형주, 소형주 쪽에서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런 데에서 매년 크게 성장하는 기업이 보석 같은 기업을 발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채널에서는 먼저 처음에 투자를 한다면 뭐 10개에서 많게는 많을수록 좋지는 않습니다.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뭐 10개 내의 네 종목에서 한번 발굴을 해서 투자를 해보고 각자 비율에 맞춰서 그리고 그 중에 하락하는 종목은 매도 그리고 그 중에 뭐 한두 개 종목이 상승한다면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하라 해서 그 기업이 계속 성장하고 수익을 내준다면 장기로 보유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면 또 피터린치 같은 이런 뭐 300%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의 수익률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